뭐 텅스텐? 텅스텐은 어떻게 만들었지? 텅스텐은 그냥 자연에 말... 있는 거 아이가 아닐 건데... 텅스텐이 뭔가를 해야 나오는 걸 말이야 아 그래? 뭔가를 구워서 나오는 게 텅스텐이다 섬화 연석을 꾸는거 같던가? 어아 광... 광석... 광소... 암석 말이야 광물이다 아이고. 텅스텐 어, 뭔가 정제를 시키면 이게 나오네 그래. 우리나라에 아, 많은 금속 자원인데 그나마 그나마 어. 섬 아연석 저거를 쪼워야 한다 근데 저섬 음. 아연석은 지금 이곳을 벗어나야 되는 거어 아, 어, 중량셔틀 알루미늄 학금 세란? 결국에는 다른 해석 한번 가야 한다 소용셔 그러면 아... 중형 받침대 다음은 다음 들으실 노래는 아는 사람 이 노래는 맨날 골프에서 꼴등만 하는 그분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흠뭐 <웃음> 전력이 약해졌다 저거 두개 넣어 놓고 수지골 일단 유기물을 한 번만 들 이거 그냥 일자로 파지 농구는 다음번에 무튼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웃음> 교훈을 얻어버렸고 별로 뭐 도움 되는 게 없,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연구자원 진짜 많다 근데 그래봐야 잠은 잠 연구자원이라 서 애매하다 텅스텐 섬아연석으로 얻어야 하고 구리가 공작석에서 나옵니다. 텅스텐은 매우 좋은 자원입니다. 아스트로니어 끌는 점이 스트롬이요. 두 번째로 높아요. 제일 높은 건 탄소입니다. 어 뭐야 이거 아이템 연구 유기물. 들고올까? 응 우리집에 하나 있는것 같은데 근데 너희집에 그런것도 있나? 조용히 해, 당근아 너네집엔 아, 없잖아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물어봤잖아 너희집에 그런것도 있냐고 너희집엔 너희집엔 그거밖에 없잖아 뭐 똥쓰레기 컴퓨터 <웃음> <웃음> 아이 그냥 쓰레기도 아깝다 그건 발가락으로 54번 꺼야 된다 니네 컴퓨터는 <웃음> 아이다 409번 꺼야 된다 409번? 왜? 3110번 꺼야 된다 니네 컴퓨터는 저주 받았다 근데 그 정도가 어, 그 정도로 쓰레기란 거다 어용구장은 생겼다 이거 식물에서 얘 들고 왔다 우리 집에 하나 똑같은 거 있는데 새 걸로.. 새거 써라 이제부터 얘 필요한 거 맞지? 어.. 그거 내려놔라 이런 거 나중에 연구해야 한다 어디다 내려난내려난거 맞지 내가 어.. 제대로 내려놨다 그렇네 다시 산으로 가자 오, 우 박민성. 야, 맞다, 빈통 갖고 간, 빈, 빈통. 어차피 아직 다못 채웠다. 아, 그래도 기왕이면 가져와서 같이 채워온다. <웃음> 박민성, 내가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웃음> 한국 듣고 가겠습니다. 라이브 공연으로 보고 싶다. 라이브가 네가 해야지. 여 빈통 여기 왜? 있다. 갖고 와라. 왜, 왜네 노래, 했는데. 네 노래잖아. 내 노래라고 꼭 내가 내가 해야 되나? 당연하지. 팬 서비스도 엉망이네요. 팬서비스도 댄서비스, <웃음> 비스 역시 꼴등입니다 대단합니다 <웃음> 박당근 그 돌아다닐 때 혹시 그 뭐.. 자네 같은 거중 자네 같은 거볼때그 중에서 가끔씩 작동할 수 있는 자네가 아직 나와 있는게 있거든? 음. 기왕이면 그런 거 같이 챙겨온나 오케이 근데 그 밑에 갈 일이 있을 줄 모르겠다 지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있다. 응. 자네 자체는 어디에든 다 있다. 떼서 오면 되나? 어, 작동하는 것만 떼서 가온 나. 빈성도 떼와도 되나? 어 떼와라. 그리고 그 아직 산에 도착 안 했나? 응. 산이다 지금. 뭐야 산 위에 한번 올라가볼까? 산 위에 가면 그 녹색깔의 공작석이 있을 거거든. 그거 챙, 그거 캐 와가지고 저거를, 놓... 그거 나온다. 뭐냐, 그, 굴이 나온다, 그래. 아, 텅스텐이 섬 아연석인데, 섬 아연석 얻으려면, 멀리로 날아가야 돼. 아, 귀찮아. 산 위에서 세라미기. 사, 산 위에서 미끄러 떨어지는데 세라믹이 아 세라믹 어.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 어덕고산 위에 왔다 어산 위에 보면 공작석 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캐오나 오케이 혹시나 섬아연석 같은 다른 광물도 보이면 같이 캐오면 돼산 위에도 있나 보네 그런 게어 어, 점토를 둘이... 태우면 나오던가 점토 태우면 벽돌 나오지 않나, 마크에서는. 마크에서는 그거 나오는데, 여기선 세라믹 나오는. 아, 도자기. 어. 일단 여기 산좀 개발해야 할게. 어. 이성이는 꼴등했어 꼴등에서... 으악 인생 자체가 꼴등이야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 저 뭐야 이상한 좀 징그러운 식물이 너무 많다 여기 그러면 재고해라 와 큰일났다 어 연구 샘플 미네랄 내 거고 이상한 광물 안 보이고 그게 모자라다 그리고. 테너가 모자랍니다 음.. 주변에서 그건 못 구하나? 몰라 구해보.. 구해보려고 일단 무슨 이상한 잔해도 있는데 중형 플랫폼 B 그건 아마 못 쓸걸? 그런 거는 쓸수 있는 거 갖고 가야쓸수 있는 거 갖고 가야 의미가 있지 어떻게 쓸수 있는 건데? 어쓸수 있는 거는 그냥 작동 버튼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뜬다. 그리고 설명 자체가 다르게 뜬다. 음, 잔해. 잔해라고 안 뜨고 사용 가능한 거는 각자 이름. 중형 플랫폼은 이름 뜨는데. 그거 혹시 어디 부서진 잔해 잔해라는 어뭐 파편 조각들 같이 있다. 아니 그거 자체 그거 이름 자체에 잔해가 붙어있진 않지 어 그럼 그거 들어서 한번 돌리면서 확인 다리가 하나라도 부서졌까 어디 찌그러져있으면 못쓰는거거든 다리가 하나라도 안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어 아니 때 멀쩡한데 얘 그럼 들고 온나 아니면 그냥 동굴 입구까지 옮겨놓든가 어떻게 드는데 이거 어, 그냥, 좌 클릭해서 E 누르면 안 되나? 아니면, 그냥, 그거, 클릭으로 든 상태로 와야, 될수 없다. 얘는 멀쩡한 거 같은데. 왜, 왜 그렇지? 멀쩡한 게 가끔 존재한다. 기왕이면 중량 제네레이터 같은 게 있었어. 어, 됐다. E. 일단은, 니한테 테너 배드를 한번 가야겠네. 야, 너무 무거워서, 그건 안 된다. E로 드는 어, 건안 e 된다. 안 되나? 어? 뭐야? 어? 여기 그 뭔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잠깐만 이중형 플랫폼 나둬놓고이 자식 뭐야 이거? 무슨 광물같이 생긴 게 보인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간 건데? 지금 여기 산맨 위에 있다 아마다산 쪽으로 갔지 어? 암모늄이다 어, 가온나. 몇개 정도 필요하다. 초반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나중에 필요하나. 어. 일단 내가 니 저거 테더번들 두개 들고 갈게. 이 중형 플랫폼 비로 가지고 가라. 어. 그러라고요산 마구 깎아도 되지, 그냥. 어, 그, 뭐냐. 연구자료만 조심해라. 어, 연구자료는 없는 거확인했데 미네랄, 가끔 미네랄이 열리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거는 안 손상 안되게 해라 오케이. 동굴을 통해서 저기까지 건너간거요? 아 그거 하나 동굴... 발견했다 어? 아, 암모늄 있는데 없더라 어니 네 옆으로 왔다 아 잠만 니광물도 몇개 좀 가져가줄 수 있나? 어 같이 가져갈게 그럼 아 여기 이제 잘 안캐지네 바닥이 어, 미네랄이다. 왔다. 어. 통 찼으면 또, 통빈거 줄게. 그리고 여기 테도 두 개. 이거 암모늄 갖고 가라 이거. 만, 만티 조금. 아, 이건 안찬 거다. 그건 빈거다 하고 저기 중형 그거있다 뭐 그거 주, 주, 중형 필요한거 아이가 플랫폼 하나도 있다 꽉찬거 어. 그건 빈통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대 요기있다 어, 저기있네 아 어, 이거 쓸수 있는거네 저 태그하고 통하고 떨궈놨으니까어어 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마 흙이 잘안 캐지죠? 이게 돌이라서 그렇다. 아.. 아직 그렇게 안 캐지진 않는다. 아직까지. 그래도 일단 드릴을 지금 당장 연구.. 나중에 만들면 갖다 줄게. 오케 이건 이 역시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하는... 아 돌은 따로 있다. 방금... 돌이 중간에 박혀있다. 그냥. 그산 자체가 전체가 돌일걸, 아마. 응, 밑엔 한 돌이겠지, 아마. 오, 공작서 걸어뒀다. 기모르기. 이건 또, 어떻게 수학이. 생겼는데? 어, 그냥 녹색깔 짝대기들이 여러 개 늘어선, 짝대기들 여러 개 있는 느낌이다. 어, 오케이. 전체적으로 녹색깔이고, 아이템 표식으로는 녹색깔 별 같은 게 있네. 나 암모늄 이거 다 켜볼게 혹시 쓸레있한곳에서 어, 있을... 튀어나가면 비교좀 많이 나오거든 여기 그런 거 많을 걸 아마? 어산 쪽엔 많다 그게 아 여기 부서진 키보드 있는데 가질래 키보드 부서진 건 필요 없다 작동 안한 잔에는 필요 없다 이거. 키보드 다이가 그래도 작동 안 하는 거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럼. 어, 캐더가 작살나버려. 됐다. 다시 연결됐다. 으악,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웃음> 갑자기 연기, 전기 끊겼지? <웃음> 일단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뭐야 이 동굴 따라서 집가면데 동굴 안에 테더 박아놓은 거 이거 집으로 통하는 거냐? 아니 쓸데없는 데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 아, 어. 아 그거 그 동굴 나중에 개발해볼까? 나중에 뭐 나중에는 뭐 상관없다 지금 당장에 우리는 그럴 여유가 그렇게 많지 일단 이동에 지장해주는 부분은 다 깎을게 사해 어, 깎다가 미네랄 열리는 나무는 조심. 어, 그거는 저쪽에 있더라. 여기 없다. 그리고 큰 미네랄 있다, 이거. 특히 그거는 한번 꺼내고 다시 재생성되는 경우가 있거든. 어. 그래서 그큰 미네랄 열리는 거는 더더욱 건들지 마. 그거는 연구가치가 좀더 높다. 오케이. 조심, 조심하면서 다니고 있다, 지금.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연구자료는 뿌리들에 다 넣은 적이 있어. 아, 제라. 아, 제라. 야, 돌인 줄 알고 판했는데. 연구자료는 아, 있길래, 어, 씨. 제라, 미네랄 짠, 거 짠, 짠, 거더라. 짠거 열리는 나무 제거해버렸나? 응. 음. 아, 그냥 그러니까 돌, 돌덩이던데 거. 생긴 게. 어? 야, 어, 뭐, 어, 뭔가 또, 하나 아니요. 또 찾았다. 뭔데? 엑, 엑소 다이나믹 연구 지원. 뭐야? 어.. 엑소다이나믹 연구지원 그거 가지고 올수 있으면 가져 나중에 갖고 올게 지금 땅바닥에 끼워가지고 빼낼게 이거 근데 빼내면 굴러 떨어진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흑연주 었다어 그거 덩고 나중에 쓴.. 나중에 쓴.. 아 덩어리. 탄소 덩어리. 나중에 그거 포장기로 쓴다. 탄소 덩어리는 중요하니까 챙겨 올게. 막 돌이다. 돌 떨어져. 돌인 줄 알고 없앴는데 알고 보니 미네랄이 뒷목 잡힐 때 꽤나 많다. 어어 어, 근데 진짜 흑연을 흑역같이, 흑연같이 생기게 만들어놨네 어 시꺼먼 짝대기들이다 어어 어, 개만타야 여기 뭐가 노란색 작대기도 있고 뭐 많은데 노란색 작대기는 아마 레진 아이가 어 그렇네. 어쨌든 개올게 흙만 어, 들면 좋다. 아, 이거. 레진은 이제 안 켜도 된다. 공간 낭비하지 마라. 흙만 갖다 주면 레진하고 혼합물하고 잠깐. 근데 빨간 못뭐 생긴 것들이 있다 여기. 뭐 바닥에 붙어 있는 놈들이가 뭐 여기에서 바닥에 안 붙어있는 놈은 없겠지 <웃음> 막 돌덩이 있고 불러떨어져